안녕하세요. 이제 호진이에 이어받아 위클리 투지 진행을 맡게 된 지섭입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별거 이쁘게 장식을 해놨죠.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분위기도 낼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멤버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호진인데요. 호진이는 이번에 지섭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너한 시간 반씩 가질래?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지석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왜안울어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죠.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왜 셀카로밖에 안 되는 거야? <웃음> 고맙다. 그래 그래. <웃음> 바로 바로. 몽쉘 녹차 빼빼로 케이 사실 멤버들이랑 합주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막 12시가 다가올 때 눈에 보이는 몽쉘이랑 빼빼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고 저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었는데 그래도 큰 감동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바로 전데요 멤버들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생일 축하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도 합주에 집중하느라고 제 생일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데뷔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이다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도 멤버들이랑 프로 에이들, 그리고 회사 식구들이 함께한 생일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다... 하나님의 <웃음> 다음은 준원영인데요. 버스킹을 하기 전날에 밤에 먹었던 매운돈가스가 너무 속을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버스킹 당일에도 너무 속이 부글부글거려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스킹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매운돈가스 냄새만 맡고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고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멤버는 범준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버스킹을 했어요 팬들과 소통도 하고 같이 호흡을 나눠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해서 못 오신 팬분들도 보실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끝나고 회사 식구들과 함께 삼겹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었습니다 살이 3 k g 나 쪘어요 여러모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버스킹 끝나고 먹었던 밥은 정말 맛있었죠 저도 조금 살이 찌긴 했는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정연입니다 저는 첫 브이로그를 찍었는데요 첫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 학교 친구들과의 브이로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도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이 편집이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한테 편집 공부한 거 저한테 한번받달라 했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투지 소식 큐네 이번 코너는 투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투지 소식은 저희가 얼마 전에 첫 버스킹을 했었어요 되게 떨리는 순간이었는데 엄청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눈앞에서 관객들과 호흡하고 그렇게 즐기는 순간이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많이 할것 같으니까 저희 SNS를 보셔서 한번 버스킹에 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즐겁게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11월 19일 목요일에 롤링스톤즈에서 저희가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시행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 있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세요 그리고 19일 그 다음날인 20일에 저희가 올해 마지막 노래들을 발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올해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올해를 어떻게 달려왔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앨범에는 저희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위클리 2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주 한번. I a f r n d o